미술 랑빠바바바 <웃음> <소포입니다. 빠밤. 웃음> 이화주를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속보입니다 밤에 어. 시리얼 따위와 섞어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하게 생각해 이런 즉흥적이고 어. 뭔가 충동적인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발명이 되고 <웃음> 발견이 되고 <웃음> 이화주랑 뮤즐리랑 그렇게 섞어고막 시리얼이랑 같이 섞어서 먹었는데 아마 표정이 아닌데 근데 지금 대단한 발견을 어, 엄청난...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어떻게 만들었죠? 오미자랑 이화준 거의 대 가루 같은 게 남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루가 살짝 남아서 더 무거운 느낌을 줘서 저는 저는 오히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마셨는데 다시 맛실 생각하니까 뭔가 설레네요 <웃음> <웃음> 오미자 향이 강하게 맛있게 다가오는데 이 이화주 때문에 베이스를 딱 기본을 착각아주니까 이화주가 이 오미자 향이랑 좋은 향 향이 잡아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건네주는 느낌 처음에는 그뮤지리랑 이런거 먹었을때는 처음부터 확 세가지고 이 남는게 너무 싫었는데 여기서 지금 먹고 나서 남는거는 어, 너무 맛있어 여운! 네. 어, 그렇지 여운! 여운입니다 네. 오히려 아까 탄산수를 섞었을때보다 훨씬 더 강한 오미자맛이 날것 같기도 해요 탄산수가 뭔가 음. 좀 야하게 해주는맛이거든 야하게? 야하게 저기 겉어버렸잖아 야하게! 여기 오마 오마 오를오우세요 오마 오마 오마 오마 오마 오대1마 오마 어마어마어마 오마 오이 오마 오마 오마 오마 오마 오마 오마 오마 이마 오마 이마 오마 오 많이 나거든요. 근데 두 개가 적마 진짜 이건 그냥 중화시켜주는 응. 맛인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필요없어 어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오미자 라씨 오미자 알콜라씨 맞아 어. 오. 오미자 오알콜라씨 이거 고급스러운 맛 어. 맞아 맞아 이게 아킴 아버님이 담그신 응. 거라는데 응. 감사합니다 <웃음> 아버님 감사합니다 성은이 마음을 <웃음> 카운다이다 <웃음> 음. 아 근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거 우리가 계속 맛있다 맛있다 하러가면 하지 잘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상하는 것도 이상해 맛입니다 그러니 섞어본 것 중에 제일 맛는것 거. 저.. 제일 맞아 그러니까 오미자의 새콤함과 그.. 요거트의 새콤함 플러스 술맛어 음, 아니 오오. 어떻게 이게 이런.. 어! 이런, 바, 이런 조합이 이 굉장히 지금 너무 좋고 만족감이 크고 <웃음> 아발리우도 <반려도> 춤추고 싶고 <웃음> 아리쇠 <웃음> <해. 웃음> 후! 후! 후! <웃음> <웃음> 짠! 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달려! 달려! 응. 달려! 응. <웃음> 아니, 이거는 팔아야 돼. 저 이건 진짜는 <웃음> 이거는... 한 얼마 정도 팔까? 이거 한 잔에 이 정도 한 잔에? 이거 이게 만5 0 0 0원이니까나 이거 미리 빼고 이었었잖아요 이거 더 많이 쓰는 거지. 집에서 드시는 게 뭔가 아쉽다. 아쉽다. 처음에 진짜 너무 실망했었는데 얘 잘못 이 없어. 우리 잘못이야. 미안해. 우리가 또 하나를 더 시도를 했었죠. 얼굴에이잼거 한번 섞어봤어요. 그냥 냉장고 있는 진득한 요구르트. 1플인데유플레보다 조금 더 정도가 강한, 살짝 새콤하고 달콤하고... 맞아. 다시 마지막에 그... 텍스처가 그... 식감이 남으니까 굉장히 재밌고... 내일 빵 사올 때... 아까워... <웃음> 이거랑 이거랑 하면 이상 할까... 어... 해볼까? 해볼까요? 맞는 해볼까? 민이지 않을까? 이아니뭐와 <끼리> 신세계 <신나게>. 너무 맛있는데? 왜? <끼리> 네? 아 진짜? 나도 너무 맛있근데 리액션 너무 좋았어 <끼리> 이거 이거 뭐지? 우리 진짜 컬럼버스 되는 거야? 뭐야? <끼리> 맛있지? <끼리> 진짜, 진짜, <끼리> 진짜 맛있어 <끼리> 어린이 감기약 그 달.. 단맛잭뗀유는단 맛이 아닌데? <끼리> 다시 한번 맛있지 맛있지 <끼리> 이거 <끼리> 다시 한번 맛있? <끼리>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어어 우리, 우리, 우래 우리, 털레? 우리, 이거 어, 털레. 털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너무 맛있어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컴백! 리 우리, 우 컴백! <목소리> 뭐야, 이건 진짜 다즉흥이었어요 어, <웃음> 맥주 편다 끝나고 곱창 먹고 와서 데가 <웃음> 없어 집에 와서 이와트 섞어 먹어볼까? 굉장히 굉장히 유익했어요 <웃음> 너무 좋았어요 맞아 너무 맞아 와. 상상 초월 <웃음> 진짜 너무 맛있다 <웃음> 너란 녀석 <웃음> <웃음> 저는 평등하게